아 눈에 알것 같으면, 하나는 정보도양, 하나는 포도양이에요. 그림은 젤이랑 아보카도가 그려졌지만 아니에요 직원들 나, 와라 안녕하세요 작은손의 직원들입니다 제손 오늘 마지막